자, 이제, 인연법에서 가장 간단한 수, 세 가지다, 세 가지, 그제? 네. 자,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숙연이라겠다. 숙명적으로 만났던 인연들을 우리는 푸는 거야. 이? 이것이 없으면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영혼으로 못 왔다는 거다. 그럼 우리는 이 인연수를 푼다고 그랬다. 항상, 그제? 네. 자, 그래서 이 숙연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천도가 되는 천도가 되는 영혼들이 이런 공덕으로 인해서 응? 인해서 영혼의 세계로 갈수 영혼의 세계로 갈수 있도록 도운 우리는 공덕이다 이거다. 응? 천도가 죽어서 우리 지옥 갚으면 안 되고 천도가 돼갖고 다시 우리는 좋은 극락 왕생하러 가는 영혼이니 우리가 그 짐을 염라대왕에서 모든 짐을 벗고 천도가 되는 영혼들이 이런 공들로 누가 주어진 공덕으로 인해서 영혼의 세계에 갈수 있도록 도운 공덕이다 이거다 그래서 이 공덕에는 크게 세 가지 공덕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설풀이경으로 난주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공덕들이 여러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일 때 이것을 우리는 조상공덕이라고 하는 거다 자 지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업적 공덕이다 인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는 기인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조상공덕이 뭘까? 이런 거다잉? 자, 조상공덕을 하게 되게 되면, 자, 우리는 조상으로 인해서,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한그 공덕으로 인해서, 나는 이 배에 석선할 수 있는 탑승권을 얻은 거야 뭐든지 알지? 네. 그러니까 윗대에서 이 공을 응? 공덕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탑승해왔다 그러면 나는 뭔가 하면이 조상공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상 잘 모셔야 되겠지 그제? 조상공덕으로 왔으니까 조상은 잘 모셔야되는데 조상을 디디하게 모시고 그러면 안되겠지 저는 조상공덕이네? 나도 조상 공동. 그러니까 조상공덕 열심히 천에... 잘해야 되지 네. 그렇지? 조상공덕 잘지내지겠지 그러니까 조상들이 남아있는 조상들인데 공을, 공도 을공 많이 들여야되고 자사도 열심히 지내줘야 되고 조상이 해왔던 그값을잘 유세 갖고 남들인데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고 이것이 조사 공격이다 나는 100% 공덕을 받네 그렇게 나는 이제 그걸 갚아야 돼. 그 빚을 했잖아. 우리는 지금 빚을 금방 했잖아. 자, 아, 자. 빚을 갖고 짐을 받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했잖아 그러면 나는 조상공대에서 빚이 이만만 지고 있으니 나는 이 조상공대의 빚을 갚아 줘야 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조상도 잘모니고그 다음에 조상에 못간 그 조상들이 있으면 천도도 잘 지내고 조상의 그 가업도 잘 물려받아 갖고 내가 남들인데 많은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 조상공덕이지. 오케이? Okay. 그렇게, <웃음> 이거는 조상공덕이다, 이 말이야. 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업적공덕을 합니다. 업적공덕은 뭐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일군, 이런 업적들이다, 업적들. 어? 이 업적들로 우리는 어떻게 이 범선의 승성권을 받은 거야 이? 그러면 기술 개발을 여, 열심히 하든지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내가 개발을 열심히 하든지 남을 열심히 돕든지 자식을 열심히 잘 키운 공덕 이런 거다 이 자식도 잘 키운 공덕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것도 큰 업적이니까 엄마로서는 그것도 큰 거지 그지 자식 내 뼈도 나 놓고 뭐 어디 가든 뭐도망가보고 자식은 내 뼈도 나 놓고 자식도 잘 키우지도 안하고 이런 것은 없어. 지옥행이다. 자식 잘못 키우면 지옥행이다. 19번도 박사님 공 조상, 어, 자공 음. 자, 그래서 이거는 인연수로 푸는 거다. 음. 자, 그래서 살아가면서 일군 업적들이 로 인해서 우리는 공덕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 내가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된다 자 남들이 이제 하, 훌륭한 제자를 많이 키워서 업적을 남겨야 되고 정치판에서 저 도둑질만 해먹는게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갖고 우리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자식들을 잘공덕 들여갖고 잘 키워야 되고 내가 가업을 물리 받그 것을 잘 유구해야 되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를 잘 해갖고 업적을 만든 사람들이 이 성성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자기의 빚이 아니라 이 대가다 대가. 응? 대가. 에이? 자기가 열심히 한 일군 그 업적들 그공덕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성권을 탑승한 거야. 이거 2번이네, 음. 이 업적 공덕을 우리는 잘 키워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인연수는 똑같아, 는 저기. 그거 그거는 똑같아.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공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자식도 잘 키우고 조상도 잘 모시고 이런 게 해, 이런 거뭐했다는그런 근데 업적공덕은 어떻게 내가 읽은 거야. 이? 내가 살아가면서 읽은 거. 그러면 열심히 공개하고, 어? 업적을 남긴 거. 예술을 아주 뛰어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 남겨놓은 거. 자식을 열심히 키워서 우리 하는 거. 남들을 열심히 봉사해서 남기신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 탑승을 한 거야.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해? 옛날에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지그 영혼이 남기는 업적으로 인해서 왔으니 내가 막 여기서 열심히 뭐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 가르치고. 오케이. Okay? 네. 자 그다음에 기인공덕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 업적을 남긴는게 이거. 자 이거는 사람을 우리는 도와준 거야. 이? 힘든 사람 도 안내를 잘하고 우리 봉사다. 이, 이 기인공덕이라는 것은 이런 봉사. 어려운 사람, 이 업장에 걸리다, 이런 업장에 걸린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잘 안내를 해준 사람들. 이? 그렇게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고 어? 남에게 우리는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기인의 도움을 받아갖고 우리한테 온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아무나 만나가 될게 아니고 만나갖고 너민한 해코질할 게 아니고 남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지? 이거는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키우고 이런 게 해야 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인데 우리는 봉사를 마야 되고 이것은 조상들인데 봉사를 마야 갖고 이 공덕을 잃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수경적인 거기다. 그러면 이것을 이것을 받아기 때문에 공덕을 받아기 때문에 그제. 자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이 비실해 했잖아. 이것은 빚이고 이것은 대가고 이것은 도움이니까 도움을 넘는데 베풀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자기가 노력한 그 대가로 읽은 것이고 이거는 남인데 도는 것이고 이것은 조상인데 빚진 거야. 그럼 조상인데 갚아야 되고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남인데 베풀어야 되고 내가 읽은 것이 공덕으로 우리가 업적 공덕을 했으면 내그 대가를 읽을 수 있도록 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치? 이거는 도움을 열심히 남인데 너무 베풀어야 되고 그죠? 이 사람은 남인데 베풀어야 되고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빚기 갚아야 하는 거다 그죠? 이것만 있어도 우리 상담을 얼마나 잘 하겠노? 음? 당신은 조상한테 잘해 조상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죠? 니가 뭐, 있는 사람은 조상 잘 모셔야 된다 잘된 사람은 조상을 잘못 그렇게 있겠네. 이렇게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어변에 걸리 갖고 우리는 어떻게 자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는 인연들로부터 마주치게 된다 인연들로부터 자 나는 어떻게 이게 우리는 어떻게 남편이 많이 있다고 하보자 그럼 나는 이것을 잘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는 불리게 되는 거야 남편 만나고 그럼 우리는 갚아야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조상 제사를 잘지낸다 내가 시댁 조상을 잘 지내야 되고 어느 조상이든지 맞아. 나는 조상이든 뭐 청구지시 이집도 잘해야고저 집도 잘 해야지 해야 어, 나는. 그러고 그냥. 이제 이렇게 나,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응. 나는 항상. 지나가는 나이든 사람 시장에 이렇게 있어도 아저 사람은 내가 내 조상이다 이래 생각을 항상 많이 해.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은 좀 이게 렇좀 심은 음. 지심을 많이 갖지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다 정의돼 우리 얼마나 완벽한지 모르는 제사만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아니면서 내 발길을 닿는 데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생각해봐 우리 조상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이 조상이 맺어진 인연들도 있겠지. 그 인연들이 이앞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감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살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으로 이렇게 힘들어진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배우면 되겠지, 또. 오늘은 3번 하고 음. 이거 한김 해도 우리 도움이 많이 된다. 아, 승착권 해줬잖아. 이게 이기 때문에가 뭐 아니 아니 아니. 아 봤는데. 나도 간다. 자본에 대해서. 그러면은 교회에 교회 다니고 이러는 사람은 조상을 모시고요. 교회에 미회다니 사람들은 제사를 안중요잖아 아, 그거는 뭐. 저그그 사람들이 우리는 조상을 단순하게 조상만 모신다는 그,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참다 잘 되지 않단 말이야 안지해도 우리는 어떻게 처음좀더 조상 덕으로 온 사람은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게 많다 아마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거야 그렇게 조상 공덕으로 온 사람들은 조상을 잘 모셔야 돼 교회 난데 무조건 안 지는 게 아니 교회 나간 사람도 많이 한다 우리가 죄할 때마다 천주교 믿는 사람들 기독교 믿는 사람이 죄를 많이 한다. 박사님 이제 오늘은 숙연 풀고 다음에는 어변 풀고 아, 그렇게 그거는 너무 길어서 또한장 가야 되니까 그거는 또 살풀이까지 막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어변을 푼다. 응, 다음 주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살풀이라는 것이 있다. 아, 어, 그래서 우리는 살풀이와 살풀이 경이 또노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시간이 많이 소요 되니까 우리가 이거는 잘 오늘은 이까지만 열심히 딱 하고 우리가 이 인연법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럼 이 공득이 무엇인지 요까지만 완벽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박선 님 이거 지금 이걸, 이걸 푸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운명수에서 아까처럼 여까지 인연수에서 푼다 했잖아요. 값은 예. 똑같을 수 있는데 인연수에서 푸는 거다. 인연수에서 푸는 거다. 누구? 9배보면 되잖아. 6번이 아이래 25번이 7번이지. 25번이 7번입니까? 아 맞네 7번 맞네 어, 25번. 그러니까 천이죠. 그래 조상공덕 아닙니 조상공덕. 조상공덕. 어, 그럼 우리 아들은 18번이니까 개인공덕입니까? 18번이면 어떻게 해? 아 니네? 어쩌 공덕입니까 그렇지. 어쩌 공덕 18번이면 사면 지그럼 그래, 개인공덕. 어 개인공덕. 음. 그렇게 남는대잘 해야지. 그제 운명 번호가 8번 8번. 8번은 이제 업적 공대 이지 아, 가 8번이면 음. 27번. 27... 27번은 긴 공대. 15번도 긴 공대. 음. 음. 음. 음. 음. 음. 19번은 그래? 공대. 음. 응. 나는 2년수 하는 것도 이것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노래 한번 부르고 가자. 빛나는 빛. 자자. 빛을 갖고 짐을 받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자자. 자, 빛을, 빛을, 빛을 갖고. 갖고 짐을 벗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자자 빛을 갖고 짐을 벗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했다